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선생님, 저희가 네. 오늘은 특별한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뭔데? 뭐 어르신을 한번 <웃음> 가져왔는데 뭐 보셔도 뭐아실래나요 일단 보여는 한번 드려볼게요. 네. 뭐야? <웃음> <웃음> 누구지아 몰라요. 너 어떤 기운이 좀 느껴져 세요 누가 봐도 도를 아십니까? 아니야? <웃음> 뭐지? <웃음> 뭐, 정보도 안 주는, 그냥 사진만, 하긴 뭐, 사진만, 그래요. 이 사람 우리네 같은 비슷한 사람이긴 한데 좀 이상하다 어떤 점이 이상하 어떻게 보면 개그맨 코미디언 웃긴 사람 같고 음. 말에 힘이 좀 없고요 자기가 하는 말에 어떤 이제 무게감이 없고 나이만 좀 알려주면 안 돼요? 나이 몰라? <웃음> 저, 연도만 알아요 응. 70년생이신 <웃음> 어떻게 뭐사자 <사짜> 같기도 하고 <웃음> <웃음> 아니 뭐 느낀 대로 다 말씀해 주셔죠 저희가 계 후회 알려야 되는 요 뭔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느낌을 잘 전달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제 겉도 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음. <웃음> 그냥 좀안 믿, 안 믿겨요. 신,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가. 응. 신뢰가 안 가고, 그냥 약간 우리의 이런 신의 기운도 좀 있는데, 인간의 마음이 더 앞서서, 하는 말마다 심리성이 없는데. <웃음>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분은 어떤 좀 위치에 있을 것 같으세요? 이분 이분 되게 위, 어떤 사회적으로 뭐 사회적이든 뭐 자신의 일을 하든 자기가 자기는 제일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아, 본인은? 어 본인은. 저게 뭔가 왜 선구자라고 해야 되나 음. 그런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시는 분 근데 그것도 선구자도 내가 뭔가 이제 업적을 쌓고 뭘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없어 보여 아 그래요? 이거 <웃음> 어, 뭐야? <웃음> 성격은좀 어떻게 좀 보이세요? 코미디언 같다니까 <웃음> 보미디언이면은 그러니까 재밌다는 거죠 음. 어. 뭔가 심오하기도 한데 모르겠어 약간 신의 기운은 좀 넘실넘실하는 것 같긴 한데 이런 분들은 뭐가 뭔가... 아니 뭐라고 사자라고 하니까 뭐라고 질문을 드리지 못했는데 이분뭐 직업적인 거는 좀 어떤 좀 직업을 뭐 어떤 강의나 연설하는 사람이에요? 강이요 어, 연설? 뭐 이런? 연설 아니야? 뭐 그런 걸할 수도 있어요 그래? 네, 어, 뭐 해, 아 연설은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하는 거를 유튜브에서 제가 봤어요 룩임 봤어요. 뭔가 지금 뭐 계속 말을 많이 하는 직업 연설하는 음... 좀 그런 걸로 좀 보여지긴 해요 이런 거는 물어봐도 되나? 와. 와, 이분이 말하는 게좀 정직해 보이지아니 아까 신빌성에서 없다 그랬잖아. 아, 네. 신빌성은 없다니까 벌써 뭐를 물어봤듯이 모르겠네. 아, 그래? <웃음>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뭔데? <웃음> 물어. 네? 그거 이제 진짜. <웃음> 뭐 사람이야? 이분이요? 응. 스님이래요. 스님이요? 아니 그러니까 부르는 친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뭐라고 정해드리기가 좀 그리고 좀 그래 이게 그거 있잖아 분명 신의 기운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마음이 앞서요. 본인의 마음이 앞선다고 우리 신의 길을 가는 제자들은요 마음이 본인의 생각이 없어야 돼 물론 내 생각도 가지고 가지만 신의 말을 자꾸 전달받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이제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할, 하는 그리고 자기 말로 인해서 그. 추종하는 사람들을 자꾸 끌어 모으는. 헤님 그럼 이분하고 궁합 한번 봐주세요. 궁합이야? 응. 어. 남자인데 그냥 응. 뭐 일적인 궁합 좀 봐주세요. 휘둘리지. 이 사람 말고 그 사람이. 아 그래요? 어. 그래. 근데 큰대큰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이 사람한테 뭔가 막 계속 얘기를 하나 봐. 어. 소통을. 공명을 불러드릴게요. 네. 생년월일 불러주세요. 아예 불러주세요. <웃음> 굉장히 큰일 하시는 분이네? 근데 이런 사람이 이 사람한테 조언을 얻고 자문을 구한다고? 오, 뭐, 그거는 모르겠어. 뭐, 그거는 이거. 뭐... 근데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는, 많이 해요. 그분하고 이분하고. 어.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신빙성이 없어 보이나? 큰일이다 근데 두 분이 하면은 뭐 잘... 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쿵짝쿵짝 맞아서 막 손뼉 치듯이 응? 박수치면 소리 나듯이 했는데 지금은 좀 멀어진 걸로 좀 보이거든요 누가 조금 이렇게 멀리 둔 거예요? 이 사람? 아까 사주 말해준 60년? 12월 아... 18일? 아... 이 분? 이 남자분이? 근데 이게 또 사업 파트너도 안돼 둘이 근데 뭔가 어제에서뭐 말에 홀렸는지 뭔가 이제 좀 넘어간 건지 음. 네 누구인지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해요. 네 누구야? 이분은 천공 스승이라는 분이신데 아? 이분이 누구? 법사요? 법사는 아니고 스님 그 인터넷에 있기로는 사상가이며 유튜버입니다. 라고 써져 있어요. 아니, 인터넷에. 버, 법사가 좀더 맞는 것 같긴 한데 음. 아무튼 뭘 <웃음> 막 정확한 뭐 그런 거후징이 없어. 네. 네. 그래서 근데 ]으로... 법문을 외고 경문을 외는 사람은 맞아요. 음... 어. 네. <웃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왜 내가 갖고 왔냐면 그 인터넷에서 이제 아까 불러드린 사주의 남자분의 정체는 윤석열 대통령. 아오. 이신데 그 분의 이제 멘토다 이런 식으로 아, 얘기하는 아. 기사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빠 왔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더, 뭐, 아, 뭐 아니, 아니라고 약간 음, 음, 좀 음. 하는 중인데? 틀어졌지. <웃음> 틀어졌지. 근데 네, 뭐 이런, 뭐. 이게 무속 뭐 신앙도 어떤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 윤 대통령님이 음. 어떤 이제 조 자문을 얻고 자기의 신념에 의해서 조 자문을 얻는 건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게 왜 욕을 먹냐면 그걸로 해서 뭔가 해결을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고 정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런 무속적인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감아그안 그래도 이게 호감은 아니잖아. 이게 나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종교가 아닌데 종교처럼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자꾸 우리 윤 대통령 님도 뭐 잘못한 게 분명히 있지 왜냐하면 너무 휘둘렸어요 음. 휘둘렸기 때문에 뭔가 분명히 잘못한 일이 맞지 왜냐하면 이게 자기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그걸 사적인 감정? 어떤 사적인 생각으로 자꾸 이게 믹스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진짜 가스라이팅이 어려,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것들이잖아요. 누군가의 이제 자꾸의 이렇다, 저렇다의 설득. 근데 아까 그, 그 법사라는 분? 그분은 진실성이 없어 보여요. 이 사람 말대로 됐다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솔직히. 그 법사라는 사람. 뭔가, 뭔가 공부를 해서 많이 아는 것 뿐이지. 공부를 해서 많이 아는 것 뿐이지. 그거 외에는, 우리는 이제 영어로 이걸 봤잖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이제 봤는데, 이런 분들은 그냥 공부 많이 해서 경문 외우고, 불 불경 외우시고. 아무튼, 뭐, 지금 있는 소문에는 이제. 어.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뭐둘 다한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푸시어어 어. 뭔가 무조건 일이 있으면 김건희 여사든 윤석열 대통령도 무조건 음. 대화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도 했는데 그거는 사실 은호은할수 음. 응. 응. 있죠. 어, 은호은할수 있지. 근데 뭔가 두분다 두 선을 넘은 거죠. 이, 이분도 이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이 법사는 사람도 그렇고 근데 음. 등을 이렇게 돌린 거는 뭔가 사이가 대통령이 친 거지 좋아질 수는 없는... 왜 갑자기 와서 이렇게 등을 돌렸을까요? 만약에 돌렸어요 어떤 여론의 의식도 분명히 있었다고 좀 보여지긴 해요 음. 응. 여론의 의식도 좀 있었고 그리고 왜 위치가 달라졌잖아 대통령이랑 타이틀을 거머졌 잖아요 전에는 후보자였는데 그럼요 그럼 있나? 사람인데 대통령도 사람인데 그런 마음 없을까요 아... 응. 그리고 지금 자기 측근들 안 좋은 것들은 다 자기한테 해가 되는 사람들은 다 정리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분명 득이 될까 어... 응. 우리 무당들도요, 우리 손님들이 와서 이런지 신도처럼 다니시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틀어져요. 자기가 떨어, 떨어 나가든지, 무당이 쳐내든지, 신에서 쳐내든지. 음. 음. 야, 거야. 그런, 그런 거랑 좀 비슷하죠. 비슷하고 따지고 보지. 김성회 대통령이 사실 지지율도 고 많이 막 떨어지고 있죠 많이 지금 어. 신뢰를 잃었는데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4년 한번남았아니요 그렇죠. 4년 동안, 어. 동안 임기는 유지를 할까요? 임기? 좀 점점 가면 갈수록 좀 어렵다고 보기도 해요 음. 임기도 못 채울 수도 있다던데 막판에, 막판에. 어. 근데 4년 남았잖아요 4년 조금 더 남았을까요? 4년 조금 더 남았나? 난한 3년째가 고비라고 좀 생각해요 본인이 하는 일 때문에 그렇게 상황 때문에? 상황 때문에 아... 상황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가 윤석열 대통령님 당선된다고 예언은 했지만 <웃음> 좀 그래 <웃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